한시아저씨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,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입니다 아 눈이 이제 드디어 개장을 했네요 사람들이 오픈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백화점 개장 오픈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이 아침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무료로 샘플을 주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저기 지금 사람들이 저기도 아주머니가 달려가네요 저기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? 왜줄서 있는지 아세요? 저기가 바로 샘플을 무료로 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줄 서서 화장품 샘플을 받는 겁니다 여기저기 지금 샘플들 받느라고 밥비들 줄서 있습니다. 아, 정말 열심히네요. 이처럼 사람들이 백화점 개장 시간에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는 이 현대백화점 카드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한테 매주 카톡으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줍니다. 그러면 오전에 뭐각 매장마다 뭐 하루에 뭐 100개 한정 이런 식으로 샘플을 지 저기도 지금 가서 샘플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.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그 100인 안에 들어야만이 각 매장에서 샘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부터 줄을 서서 샘플을 받는 겁니다. 재밌는 현상이죠. 자, 지금까지 한씨 아저씨였습니다. 한씨 아저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